아, 그렇지. 재밌어. 재밌죠. 맞아. 재밌어. 왜냐면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TV 김상수 소장입니다. 김 소장은 영동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방실 언니 곤두레 밥상 집을. 찾아가고 있는 데요 아, 차산역 1번 출구 도착입니다. 예, 중 자, 동 골목상권 정말 살아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가 골목상권인데요 아파트 상권하고는 차원이 다른 슬세권 골목상권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골목상권에 들어오면 정말 10년 20년 오래된 가게들도 정말 많습니다 야 우측에 오래된 중화요리집도 보이고요 야, GS25 편의점에서 자외전을 하면 바로 오늘 찾아가는 야, 내 몸에 좋은 곤드레밥상 방실 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이 황영 숙사장님이 어이우 장에 갔다 오시나 본데요. 방실 언니 어 발견입니다. 예, 김소장이 브랜딩 컨설팅을 했다온 매장이기도 한데요 야, 스토리텔링. 야, 캘리그라피 사인까지. 아, 차산 가는 길 방실 언니네 보쌈의 군들의 밥상이면내몸 방긋입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야 안에 한번 볼까요? 인테리어는 고즈넉한 젠 스타일입니다. 예 실면적 15평 정도인데요. 예 황영숙 사장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고기 이렇게 하다가 어. 남잖아. 맞아요. 남으면. 여기 우리 청소해 가는 아저씨들 있지 아 소주 한잔하고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좋지 기분 너무 좋아 그럼 진짜 기분 좋아 맞아 아까 쌓는 거봤겠지어 맞아 예찬 들기름이야. 아예찬 들기름. 응, 어, 어.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거 응. 볶은 거야. 예예. 예, 나무들 이렇게 이게, 이게 송화버섯이고. 아. 이거 이거를 삶은 거를 들기름에다 한번 볶아 갖고 예. 예, 예. 밥을 하는거야아 저는 저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 네. 아. 밥을 이렇게 해갖고 예, 예. 그래 밥이 이게. 찹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금방 이가 딱딱해지니까 음. 이거를 여기다 찌면 부드럽고 맞아 맛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밥 모습이 이거는 버섯 군들의 음. 어, 네. <웃음> 야 이걸 하루에 몇번 하세요? 네, 두 번이에요 하루에 네. 두번 네. 한꺼번에 많이 오면 맛이 없습니다. 음. 음. 있죠? 겠어와 예. 진짜 진짜 그래 어. 해서 어, 옮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한번 아. 네, 음. 여기에서 거의 해서 저기서 한번 다시 따끈하게 데크는구나그래서 네, 김을 밥에 김이 어. 어. 이밥 김이 올라와야 이밥릇이 차면 밥이 식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맞아 제가. 맞아. 쪄내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쪄내는 거야. 예, 따끈따끈해. 밥이 그릇이 차니까 맞아. 밥이 금방 차지다. 예, 성공하는 음식점. 방실언예에서 찾아본다면 역시 상품의 품질, 그리고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점식 맛을 돕고는 이런 시설 경쟁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 곁들이 참 보이시나요? 야, 여기는 물김치예요? 이거. 원래 원래 막걸리 하는 건데 이거. 아니요 여름에. 어. 여기다가 밀이 아. 네아 아. 아. 그렇구나. 어. 여름에 이제 보리가 음. 많이 나가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음. 니야기밥 먼저 주 네, 그래나 그래. 아. 그 우리 황영수 대표님이 처음에 사, 가, 식당을 열었던 게 그게 몇년전 89년. 89년도. 개성보쌈. 부쌈. 개성보쌈 을 처음 했었고. 개성 여기 아차다면서. 개성보쌈하고 어. 저기 보, 그 보리밥 보리밥 할국수. 아, 메뉴 딱. 그 매해도 참 좋은 메뉴야 어, 아, 보쌈, 보리밥 아, 잘 됐어. 어, 잘 됐어. 아. 두 번째 컨셉으로 오픈했던 게 우렁이 잔치국수야. 그렇지 강남역에 학교에서 하다가, 아, 아, 학교에서 하다가. 음. 그래서 전체국수도 강남역에서 곧잘 너무 잘 됐지 사실은 6학년을 넘어서 7학년인데 남들이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웃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난리를 하는데 했잖아 이거를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그쵸. 왜 그랬을까? 네? 아, 근데 지금도 후회하나 네. 그렇지 어, 않아. 재미있어. 어, 그럼요. 그니까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응.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응. 손주나 보는 일이잖아요. 응. 2020년 3월부터, 시험시험 응. 네. 하다가,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2022년인데, 한 이제 2년 정도 만 지나고 나니까, 지금 방실 언니는 응. 요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와요 사람 그냥 방지, 방실 언니네 간다고요 <웃음> 방실 언니네 간다. <웃음> 그러면 그 저, 저기 중에서 아무튼 갯수로 제일 많이 나가는 요리는 네. 곤드레, 곤드레 밥상이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서너 명 오면 곤드레 밥상에 보쌈 하나 시키고 먹고 그다음에 요즘처럼 겨울에는 있겠다. 뜨끈한 만둣국 응. 어, 뭐 이런 찍만도 하고 응. 아까도 보니까 이분도 이 동네 사는데 알려져서 맛있다고 소문나서 아, 화요일날 왔는데 문 닫아서 또 왔다 이러잖아요. 그때 네. 5 0대 사업하실 때와 네. 또6 0대 일하실 때와 네. 지금 7 0대 일하시는 상황이 네. 가장 달라진 게 생각은 네. 똑같잖아요. 네. 어, 생각은... 생각은 <웃음> 똑같아. 어, 생각은 똑같지. 난그 이해가 돼요. 네. 김치를 담그시거나 저런 게 하나부터 열까지 야채 손질부터 해서, 배추 손질부터 해서,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네. 견딜만 하세요?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근데, 뭐. 하고 나면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맛있다고. 어, 맛있다고. 그래도 내 가게 나는 70대 창업한 거야. 그치, 그렇잖아요. 어, 70대. 아, 부럽대 사람들이. 근데, 감히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해. 그런 부럽대. 거. 어, 바로, 바로 그거야. 나는 이 가게를 하는 게그 돈의 가치를 떠나서 자존감을 확 높여주거든 지금. 재밌어. 재밌죠. 맞아. 재밌어. 왜냐면 사람 막 힘들어, 힘들어. 응. 근데 응. 응. 응. 내가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맛있게 어지게 같은 경우도뭐 해파리 응. 응. 응. 묻혀서든가아 그러니까 응. 응. 맛있다고 그러면. 응. 너, 맞아. 응. 그러면 응. 이 맛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응. 주관적인 거잖아. 그렇지. 이게. 그 누구한테는 기막히게 맛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앞에는 아니 그냥 보통이네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응. 응. 우리 황영 숙사장이 생각하는 맛의 기준은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어. 그 응. 옛날 그 응. 토속적인 토석. 맛. 식게게면 지금 우리 집에 저 응. 그 간장장아찌. 맞아. 간장. 가, 간장 고추장. 어. 응. 간장으로 만든 장아찌가 해서는 2년 씩거려요 그런 거는 한 1년을 1년 전에 해 놔야 돼.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아, 이제. 1년 전에 해 놓은 거야. 그럼. 그리고 곤드레 그러면 아이가 곤드레 시장 가서 사 와서 하겠지 이러는데 곤드레가 강원도에서 오는 거지. 평창. 거. 평창. 그리고 그 계약주 재배를 어. 주문을 하잖아. 주문을 해서 거의 1년치 응. 계약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야. 지 그렇지. 1년 계약하고 하는 거지. 1년 계약해서 조금씩 받아서 응. 그렇죠. 이렇게 한 하는 거한 번에 20 수한 스무 간정도쉬 올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평창 곤드레로 고집하는 이유가 이 대궁 잎사귀 음. 막 이런 그 자체가 음. 뭐랄까 싱그럽고 음. 아주 부드럽고 음. 그러니까 팔에 여름에는 팔 했을 때서 꼭 배추잎 저 음. 그거 같애 음. 담배잎 같이 생겨서 그게 그럼 이렇게 꺾어서 어. 이렇게 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막 얼마나 굽다고. 그러면 그거를 삶아서 어. 어. 파란 걸 썼어. 어. 어. 근데 파란 거보다 어. 저렇게 말린 게그 맛이 나더라고. 경창곤들은 아. 진짜 굵고 연해. 아. 근데 영월곤들에는 가늘어. 아. 결국은 원재료가 좋아야 아, 된다. 그리고 어, 그걸, 어, 사람들이 참잘해보니 그렇지. 원재료. 원재료가 좋아야 되고. 응. 두 번째는 아까 장맛 얘기했는데 장맛의 응.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그장맛과 그다음에 된장 고추장은 어디를 써는 거야? 집에서 담그지. 아, 집에서 담궈요? 된장 여름에 보리밥 할 때는 예. 된장 담가서 어. 강된장 만들어 갖고 아. 끓여서 쓰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직접 집에서 만드는 매주 써서. 그럼. 어. 세 번째는 배 추 김치 고춧가루 담는데 고춧가루가 제일, 제일 중요하지.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어 중국산, 한국산 하잖아. 아니야. 어. 영월하고 예. 신안산 갖고 근데 신안 그왜바고기깃집 했던 있지 왜, 그왜 여기에 예, 예, 예, 예. 족벌지 예. 걔 엄마가 농신안서 어. 농사 짓는 걸 아주 그냥 아도해 와서. 아 대장촌에. 요번에도한 백삼십근 갖고 왔지. 영월에서 한 200건 이백근. 아 갖고 그러면 영월 왔지. 고추. 고추와 신앙 고추 어, 믿을 수 있는 국산 고추를 어. 가져서 고춧가루를 어. 만들어서 그럼. 그걸로 직접. 아우 만들어. 음... 고추 고추가. 작년에는 고추 한근이 2만 5천 원이었어. 예, 예, 예. 올해는 1만 5천 어. 원이야. 야, 그럼 수입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보려나는 냐또 수입을 안 써봐서. 수입을 써봤어. 안 써봐서. 그러니까 어. 국산 고춧가루 이게 제일 김치 맛의 기본이고. 기본이야. 나물이나 젓갈은. 뭐 이렇게 겉절이 이런 거다 어. 고춧가루잖아요. 그럼 젓갈도. 아. 젓갈도. 젓갈은 그다음. 젓갈도 신안서와. 아, 그래도 그래. 그래. 그래. 신안. 아. 일단 무김치 먹어봐. 아. 아.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같이 일단 맛있다는 기준은 음. 우리 신토불이 믿을 수 있는 국산 원재료.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하네 그래서 간장은 저기 그 저기 경상도 거그 예천. 아 예천. 예천 들기름이야. 저 와, 간장. 저 예천 양념. 좋아요. 거의 안동 옆이에요. 그래 그 어, 예천 그 어, 예천에 그... 뭐오대째 어. 한다는 집에서그 기름집. 어. 예, 예, 예, 예. 그 사진까지 붙여서 그거 어. 한 병에 칠만 오천 원이야. 아 어. 그거 어. 그 참기름. 들기름. 들기름. 와 들기름이 어. 중요하구나. 어. 어. 언니 손님 오셔요. 음. 예. 어서 오세요. 그렇구나. 아유 충대우신이라고 예예예. 대단하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우리 황영숙 대표 손맛이겠지. 저긴 <웃음> 서울 식당에서 이렇게 직접 원재료를 산지에서 믿을 수 있는 원재료를 곤두레부터 뭐 이렇게 들기름 하나, 그다음에 젓갈, 그다음에 옹갓 고춧가루까지 중국사는 써본 역사가 없다. 없어. <웃음> 뭐 다시 물 드셔. 야 정성스럽게 담 담으신다. 네. 아, 맞아 음식은 담음새가 제일 중요해. 아 <웃음> 눈으로 이 언니가 좋아. 얼마나 잘 한다고. 사장님이야, 사장님. 어, 딱 봐도 초보수가 아니라서 제가. 어, 사장님이야, 사장님. 어, 정말. 호텔 와서 황태미역국이구나 사장님은 한테미이고 그냥 집중하시는 게 없어요. 맞아. 아이고, 석박지 맛있겠다, 이거. 알았어, 고마워. 어. 저 가지는 어, 여기서 산 건데? 그럼. 여기서 그쵸? 사면, 말려서, 어? 어. 이렇게, 이거. 아, 가지를 사서 어, 말리는 말리고. 말리고, 어. 여기 표고버섯 사서 말리고.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고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볶은 그거 너무 멋있어. 그또 가지나무 치워야 어디에도 먹어볼 수 없는. 우리 황영욱 사장님은 어떤 네, 분인 것 심지어. 같으세요? 음식에 <웃음>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시고요 아 음식에 대한 자부심 네. 맞아요 하여. 진짜 한 가지도 요즘에 <웃음> 식당에 남는 거 없다고 실물 많이 쓰잖아요 여기는 식당에 <웃음> 쓰는 게 없어요 깜짝 놀랐다고 네. 요즘 삼겹 1kg에 요즘, 요즘 2만 원 넘지 않아요? 삼겹 1kg에 2만 원 넘거너 넘어요? 넘지, 아직도? 그럼. 이거 한 근으로 18,000원, 어. 17,000원? 예, 17,000원인가. 18 17 1kg에 18,000원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 와. 상겹 보쌈과 상... 상... 음. 앞다리 뒷다리살 보쌈은 어떻게 맛있어요. 이제 이건 삼겹이고또 아... 이거는 음. 여자들은 음. 이 사태를 좋아해. 아, 사태, 사태. 응. 사태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사태. <웃음> 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아침에 한 거예요? 네, 예, 지가. 아, 저시면 아. 먹을 아 사태가 이게 정말 맛있겠다. 이거 제들은근데갓쌈의 그 고소한 맛은, 예, 예. 이, 이, 여기에 있어. 이, 아. 아. 모르겠어 이거 이거, 이거 들어봐 언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이 장아찌만 먹고 먹어도 맛있어. 장아찌 너무 맛있고 기본은 서천김 장아찌는 이거 만들려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일 년. 1년? 음. 김장 때 11월 달에 저렴 음. 봄에 음. 간장 부어 놨다 1년 내내로 꺼내서 쓰는 거야 <웃음> 너무 맛있어 진짜 와. 어, 그 교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음. 음식이 장아찌래 음. 음식은 아니, 음. 실패하면 그냥 다시 만들면 다시 되잖아 마, 이거 몇 근데 장아지는몇 달씩 걸리한 이 가지나물 와 아, 저는 진짜 명품에 이게 이제 우리 집 메인이야. 어 어디에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 이거 어디에도 없어. 보쌈 맛은 좀 고소하고 그렇죠. 그런 맛이 나고. 음. 사태 맛이 아주 맛있네, 음. 진짜. 사태 보쌈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 아롱 사태잖아 음. 이게. 음, 음, 음. 그리고 보쌈은 음. 셋이 와갖고 음. 보쌈 작은 간에 주고 그럼 딱 맞아. 밥양이 작은 애들은 밥하는 시켜갖고보면 음 이제 주변에서는 우리 황영수 사장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지 않았어요? 있어. 봐. <웃음> 이, 이 여기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어. 너무 부럽대. 맞아. 일하고 있는 거. 땅볼 응. 어. 뭐 나서어께도 어. 어떤 손님이 두, 두 어.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우, 너무 보기가 좋아요. 어. 부러워요 그래서 음. 첫째는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어서 부럽고 그렇지.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걸할수 있다는 게 부럽고 음. 그러고 가더라도 내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 아유 그렇게 보인대 어.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 <웃음> 이렇게 우리처럼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맞아.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어. 어서오세요 아유 추워 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어. 어서 어. 아 맞아. 그요 어서오세요 어어 일은 좋아. 아. 일은 좋아. 행복한 거. 한...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웃음> 지금 맞아. 나는 코로나 시대에 뭐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서 고기도 하지만 찾아주시면서 고맙고 또 사람의 세 <웃음> 세시야. 그 그사람들 수급이 응. 줄수 있고 공가금 응. 나가고. 맞아. 나한테 용돈 을 주면은 잘 지내면 광대모지맞그돈 욕심이야. 맞아.